Between me and you, there's an ocean between our love. If I'm telling the truth. 제가 르세라핌의 카즈하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제가 평소에 하는 스타일이랑 조금 다르게 엄청 강아지상 같은 그런 순한 인상의 청순한 메이크업이에요 수진님이랑 비슷한 그런 강아지상 희귀상 같은 인상이시잖아요 저는 평소에 항상 뭔가 고양이상 같은 그런 눈매를 좋아해서 그런 메이크업들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카즈아님 메이크업 해보면서 강아지상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도 있었던 크림 나눔 이벤트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주세요 먼저 빨리 스킨케어부터 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저는 오늘 렌즈를 아이로라 플로토 다크 브라운 컬러를 착용했고요 먼저 토너 패드는 성분 에디터 그린 토마토 포어 필링 전보 패드 이건 제가 요즘에 테스트해보고 있는 제품인데 꽤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화장하기 전에 이걸 사용해주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쓸어서 피부결 정리를 해주고 흡수시켜준 다음 이 앰플도 같은 라인이거든요 포어 리프팅 앰플이라고 이것도 바르면 살짝 쫀쫀해지면서 수분감이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수분감이 어느 정도 차올랐으면 이제 수분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늘의 이벤트 제품 코라코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 크림인데 이 제품이 청담 유명한 스파샵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래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거의 다 써서 거덜났죠 <웃음> 이건 제가 평소에 잘 쓰는 그런 수분크림이랑 다르게 되게 꾸덕한 제형이에요 얼굴에 발라도 이렇게 번들번들한 그런 수분감 가득한 느낌이 아니라 답답한 느낌 없이 쫀쫀한 수분감만 남는 느낌? 그런 미끌미끌한 수분감이 없어서 오히려 더 편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되게 속건조가 엄청나게 심한 수부지 피부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거의 건성, 악건성처럼 피부가 부르트고 엄청 건조해져요. 특히 유존이.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는 제가 평소에 쓰는 수분크림들을 다 못쓰는데 제가 작년 겨울에 이 제품을 쓰고 너무 신세계를 맛본 거예요 건조함도 하나도 안 느껴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약간 보들보들함이 남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거 진짜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터넷에 이 제품에 대해 서치를 해봤는데 역시나 가격이 조금 나가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가격대 때문에 조금 쉽게 추천을 못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이벤트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거는 꼭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 구독자 분들한테 써볼 기회를 드려야겠다 근데 놓칠 수 없는 기회라서 오늘 영상 에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이벤트랑 같이 트러블성 피부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리치하다 안 맞는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같은 수부지 타입이나 건성이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속건도도 잘 잡아주고 이게 번들번들 미끌미끌한 그런 수분광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화장할 때더 쫀쫀하게 잘 먹더라고요 베이스가 그래서 여름철에도 화장 전에 얇게 한겹 발라주면 화장할 때 너무 좋아요 이건 제가 뭔가 대가를 받고 하는 그런 광고성 이벤트가 절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써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갖고 왔거든요 꼭 이벤트 참여하셔서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벤트 참여 기간은 6월 25일에서 6월 30일 6일 동안 진행하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에 이벤트 방법이랑 링크를 기재해 둘 테니까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벤트 당첨자는 7월 1일에 제가 이 영상 댓글 고정 댓글로 알려 드릴 거예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이젠 바로 얼굴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게요 이건 어뮤즈 신상 쿠션이죠 메타 픽싱 비건 쿠션 요즘에 되게 핫한 쿠션 중 하나인데 저는 이제 처음 써보거든요 얼마나 저한테도 잘 맞는지 한번 써볼게요 커버력이 꽤 괜찮은 제품이라고 들었는데 매트한 마무리라서 여름에 쓰기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컬러는 제가 지금 제일 밝은 컬러를 쓰고 있는데 막 엄청 화사해지지도 않고 되게 제 피부엔 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되네요. 카자님 사진들을 보면 물광 피부도 아니고 적당히 결광이 도는 그런 매끈한 피부 표현이시더라고요. 다행히 오늘 피부 컨디션도 괜찮아서 쿠션으로만 어느 정도 커버해주면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런 약간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매트 제형을 써보는 것 같아요 다음은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소프트 쿨 컬러로 얼굴 윤곽을 잡아볼게요 제가 늘 이런 연예인이나 셀럽 메이크업을 할때 쉐딩을 가장 신경을 쓰는데 얼굴 윤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얼굴 느낌이 살짝은 달라지거든요 카자님의 인상을 보면 살짝 여기 콧대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음영이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간 쪽은 아주 살짝만 음영을 넣어주고 눈 앞꼬리 미간 여기서부터 조금 힘을 줘서 음영을 진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카즈아님은 여기 콧볼이 좁고 오똑한 편은 아니라서 살짝 동글동글한 귀여운 코 모양이세요. 그래서 코끝을 강조하기보다는 콧볼을 살짝 넓게 잡아서 강조해 줘야될것 같아요. 좀 동글동글한 코 모양을 만들어주고 입술은 살짝 얇으신 편이라 따로 쉐딩을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계세요.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도록 살짝만 강조를 해볼게요. 그리고 살짝 입술산도 강조해 줄겸 입술 위에 부분 인중을 살짝 강조시켜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얼굴 외곽 쉐딩도 같이 사장님도 얼굴 광대가 거의 없이 아주 매끈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계란형이라서 최대한 저도 얼굴형이 조금 부드러워 보이도록 작아 보이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목구비가 꽉차 보이게 이렇게 조금은 보완을 시켜줬으면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사람 인상에는 눈썹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눈썹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인상의 차이가 나요 저는 눈썹하고 눈과의 사이도 조금 좁은 편이고 살짝 직선형의 산이 있는 아치형 눈썹이라서 카자니 눈썹을 표현하기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해볼게요 카자님 눈썹은 저보다 좀더곡선형에 저는 약간 올라가 있다면 카자님은 살짝 내려간 느낌의 아치형이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눈썹을 다듬어야 느낌이 날것 같은데 눈썹이 모양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떡하죠? 조금 다듬어야겠다. 앞에 있는 눈썹을 조금만 어차피 다시 자라니까 이렇게 다듬으니까 그나마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반대쪽 눈썹도 이렇게 똑같이 다듬어서 해줬고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7호 밀크라떼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카자님 메이크업 보면 약간 쿨한 색감보단 아이 메이크업은 웜한 색깔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컬러로 먼저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깔아줘 볼게요 가끔가다 핑크빛이 도는 아이 메이크업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되게 그냥 무난한 기본 음영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되게 베이직한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늘 메이크업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디든지 하고 다녀도 좋을 그런 휘뚜루 맞뚜루 메이크업이에요 이렇게 애교살 밑을 처음부터 강조시켜주면서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가면 더 나중에 완성도가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에 중간 음영을 줘볼게요 삼각존에 음영도 주고 장량으로 언더까지 살짝만 쓸어줘요 오늘은 눈매가 내려가 보이게 아이 메이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섀도우도 먼저 가이드라인을 내려가는 방향으로 음영을 줘야 해요 그래서 삼각존이랑 연결시켜주고 간달 모양이 되도록 애교살이랑 같이 음영을 또 줄게요 다음은 펄 섀도우로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다음엔 요즘에 가장 핫한 노베브 카자님 애교살이 조금 오동통하게 있는 편인데 저는 거의 없는 편이라서 조금 더 확실히 애교살 강조를 해줘야 돼요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한번 집어볼게요 저는 역시 오늘도 속눈썹을 붙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아주 바짝바짝 바짝 찝어줄게요. 속눈썹이 확실히 보이는 아이돌 속눈썹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언더도 좀 찝어주고 마스카라는 네이밍 터치업 래시 메이크업 블랙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사실 카즈아님 메이크업 보면 속눈썹이 엄청나게 강조된 메이크업은 아니라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쓸어주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오히려 속눈썹이 너무 강조되면 전혀 그런 카즈아님 느낌이 안날것 같아요. 생각보다 메이크업이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더라고요. 언더 속눈썹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슬렁슬렁 보일듯 말듯한 느낌으로 쓸어줄게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이것도 카즈아님 메이크업에서 또 중요한 단계 평소랑 다르게 내려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눈썹 속을 채워줬으면 눈꼬리를 좀 길게 내려 그릴 거예요. 시작점은 어느 정도 아주 살짝 두께감이 있다가 끝은 아주 얇게 은근 되게 길게 빼시더라고요. 조금 더 내려간 느낌이 나도록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 제일 어두운 컬러로 음영을 좀더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눈 앞쪽을 좀더 동그란 모양으로 잡아주면 은더 비슷하게 될것 같거든요? 좀더 여기 눈매가 동그래졌죠좀더 순한 인상이 됐어요. 이제 블러셔랑 립을 같이 해줄 건데 사진마다 달라서 되게 고민했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든 사진은 살짝 피치빛이 조금 더 강한 핑크 컬러여서 저도 오늘 먼저 립 베이스로는 확신의 피치상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제가 참고한 사진과 되게 컬러가 흡사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피치빛 메이크업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기도 했고 오늘 아이메이크업이랑도 이게 좀더 어울릴 것 같아서 발라줘 볼게요. 카즈아 님도 입술이 얇은 편이신데 저보다 살짝 길이가 길고 입수, 확실한 입술산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버립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이 입술산을 제대로 강조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블러셔도 이렇게 같은 컬러로 이렇게 두드려줄게요. 그리고 25호 피치나는 솔로 컬러로 지금보다 아주 살짝 핑크빛을 줘볼게요. 사진을 보면 피치긴 한데 아무래도 핑크 느낌이 확실하게 있긴 있거든요. 입술 길이도 살짝 연장을 해야 돼서 조금만 더 입술 길이만 오버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볼에도 조금 더 좁은 면적으로 핑크빛도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제가 본 사진들이랑 색감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피치스러우면서 핑크빛이 들어가 있는 컬러들. 이번에 페리페라 딱복 물복으로 새로 나온 컬러들인데 진짜 복숭아같이 색깔 너무 예쁘게 잘잡잘 잘 뽑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로 얼굴 광채를 조금 더 잡아준 후에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도 약간 자연스러운 결광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얼굴 광채가 확실히 돌아야 되거든요, 요즘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번들거리는 게 아니라 딱 빛나야 될 부위만! 코 부분은 뭔가 동그란 느낌을 살려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 끝에는 좀 넓직하게 하이라이터를 발라주고 꽃댕이도 해주고 입술산도 강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 끝! 이제 머리도 제가 비슷하게 웨이브를 넣긴 했는데 조금 더 비슷하게 다듬어서 와볼게요.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 뭔가 살짝 느낌이 아쉬운 것 같아서 꼬리랑 인중 느낌을 조금 더 살려볼게요. 아까 썼던 페리페라 스키니 브로 다크브라운 컬러로 좀 강조를 해볼게요.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또. 이런 느낌으로 약간 분장에 가깝죠? 이렇게 하고 인중도 여기 입술 산을 좀 강조해 주듯이 음영을 넣어줘요 이렇게 하면 끝! 약간 비슷한 표정을 지어볼까요 한번?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렇게 이러고 있네요 <웃음> 웃을 때 이렇게 입꼬리가 강조되는 게 되게 특징이신 것 같아요 모래는 살짝 내추럴한 느낌으로 한쪽은 넘기고 다니시네요 보통 이렇게 약간 토끼 같은 눈으로 동그랗게 떠서 살짝 미소 지어주면 비슷한 것 같아요. <웃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르세라핀 카즈아님 메이크업을 하면서 강아지상 눈매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오랜만에. 되게 새로워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메이크업하니까. 되게 착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오늘 메이크업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 There's an ocean between our love. If I'm telling the truth.